나랑 같은 것이 나랑 같은 것이야 이거 애, 애국가 부르라고요 애국가 부르셨 했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르있죠가 <목소리> you mm -hmm. 이의 보석 하세, 난사의저소 저의 밥은 주는 듯. 바로가 산사내리보하세 가을 하늘 고막에 노을지 내가 yeah. 아침에 yeah. yeah. 주석을 파여 괴로운 하 길리 보정하세 행복한 마치겠습니다 <웃음> 우리 신청하신 분 때문에 노래 불렀습니다